예, 오늘요, 그, 이거, 까리고추하고 감자하고, 이거, 멸치, 이렇게 볶을 거에요세 가지 합쳐갖고. 너무 크면, 더, 빨리 안 익으니까 적당하게, 크기로 해서, 이렇게 쳐서, 욕말을 빼줘야 되니까, 물기를 이렇게 좀 닦아줘야 돼요. 프라이파 하려면, 막, 기름, 물기 있으면 기름이 튀기니까. 이게 너무 크니까, 큰 거는 이렇게 어식하게 게좀 썰어줘야 돼. 적은 거는 그냥 넣어도. 양념 할게요. 세개 정도. 물엿은 한 큰술 반 정도. 물도 세 큰술 정도. 간장하고 똑같이. 마늘도 조금 넣고. 이 후라이팬에 불이 좀 올라오, 불기고 올라오면 이걸 약간 살짝만, 비린이 안 나게 살짝만 볶아줄게요. 이 정도로. 그래서 이제 감자부터 좀. 좀 불러 볶으세요. 고추 좀 넣어주고. 고추가 이렇게 편하게 이 익으면 이제 양념을 좀이게게 줘야 돼요. 국물이요.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떠할때 그때 메리트를 내야 돼요. 미리 넣갖고 어줬으면은 메리트 살이 다 부서려 돼버려. 그럴 때 마늘 좀, 파좀 넣고. 네, 다 됐어요. 불 끄고 콩깨뭐콩 통깨, 통깨, 통깨, 통깨, 후깨 후추도 좀 뿌려주고 후추 뿌린거 보이냐? 참기름 다 됐습니다. 감자하고요, 까리꼬추하고 이게, 멸치하고, 이렇게 세 가지 조합해서 볶았어요. 이렇게 볶아도 맛이 좋아요. 따로따로 따로 볶아도 되는데, 세 가지 합쳐서 볶으니까 맛이 더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